박근혜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 옥중서신 사랑의 편지와 답신 서울 구치소 생활이 어느덧 4년 9개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. 따뜻한 사랑이 담겨있는 편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이 있어 지금까지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이야기들이 작고 외진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곤 하였습니다. 이런 사랑의 편지를 받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저는 어쩌면 행복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제 당신은 저희가 지키겠습니다.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답장을 드리고 싶었지만 이곳 사정상 답장을 드릴 수 없음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. 여러분의 편지에 저의 답장을 묶어 간접적으로 남아 책에 담았습니다. 격려와 사랑을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을 다시 뵐 날이 올 것입니다. 어려운 시기이지만 국민 여러분 힘내시기를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2021년 12월 박근혜 드림